저희 아파트는 일주일에 딱한번 재활용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이 베란다에 쌓이다 보면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모양이 너무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릴까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커튼레인 달기예요. 오늘은 한번커튼레일 혼자 달기, 여자 혼자서도 할수 있느냐? 엄청 쉬워요. 자, 먼저 이게 브라켓이에요. 요거를 천장에 다달 건데 이렇게 드라이버 나사가 있으면 얘를 요렇게 콕 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 구멍이 천장으로 가도록 딱 달고 보시면 앞부분이 더 길어요 긴 쪽이 앞쪽으로 짧은 쪽이 벽 쪽으로 요렇게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면 요 레일이 뒤로 먼저 넣고 앞을 끼워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 끼워질 거예요. 뺄 때는 요긴거 있죠? 얘를 앞으로 들어요. 톡 들어서 빼면 빠져요. 요러면 레일, 커튼, 설치 끝!